A light that d i e s with the night You and I, we got our differences <웃음> 갑자기 서울에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웃음> 오, 비에 많이 오네? 많이 온다, 우산 케이스야. 어? 진짜? 그 <웃음> 정도로. <왜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우산이. 안녕하세요. <웃음> 어. 뭐 선생님. 어, 바로 둔다. <웃음> <우선. 웃음> 우리 <미네> 내일 배을수 <배출> 있나요? <웃음> 아니 비왜 이렇게 왔는데 서울? <웃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웃음> 나올 어... 나올 때까지 괜찮았거든? 그르쳐요 도댕이 예, 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주면 안 돼? 아, 미안 인천이다. 인천이래. 순스럽다지. 우와, 사람다. E assim <목소리도> 와, <애가> 해주세요. <웃음> <싱그러워. 목소리도> you better tell the truth, b i l l f a done at last Cause I got somewhere to be And you're done deceiving me Into thinking I couldn't do better Yeah, I know I was probably crazy Thinking someday you'd change There's nothing left to do now So I'm playing the game And so, heartbreaker I've been working You made t h o s t o mistakes, but none that you talk about. I'll j s it n 요 다음 음. 음. 음. 솔밭도 좋긴 한데 <웃음> 그럼 여기 하자 여기 응. 여기 앞도 옆에 저볼 여기 뒤쪽에 여기요?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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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watch it every move you make and I'm on to you Come on, h e a r t b r e a k e g i v in And surrender to m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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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겠다니 <놀람> 우리 다리 <자리. 웃음> 야 이거 가정들 다한그래 우리 다리 아성복네네요보만 어, <놀람> 그래, <것만> 찍으면 된다 <웃음> 성 여기 우리 그거 와인 어. 햇빛에 탁그 비치는 거알지아얼음에타먹 먹까 우리 어 이거 남는 이거 얼음 하나, 하나 따가지고 하나 한 맞다, 건반주 맥주 맥주 먹어야 돼요 젓가락 고 어디 니는? 여기 숟가락 좀 아. 아. 어아빠 제발 좀 진정해라 아, 아. 숟가락만 있으면 될것 같다 니네네 숟가락 이으면될 숟가락 있으안나 이거 내꺼다 이거 내건데 내꺼다 니가 찾아봐라 내가 칼하고 어. 물티슈 도어 네랑 왜 똑같은데? 왜 똑같이 생겼는데? 나 그거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거 코페이랑뭐 그릇 그릇? 어 아까 여기 그릇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네어찾아봐어나 깜짝 놀랐어 똑같은 거 들고 와서 네랑 네랑 어 여기 있네 어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왜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아, 똑같, 똑같은 거 들고 왔어 쓰레기통 안 해거든 와 오, 오, 오! 오, 고, 마셔야지 손 시, 아, 시, 아, 아, 시, 아, 시, 아, 시, 아, 기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When the time is right, and I'm not alone, I will conquer this, and bring you home. When this world has dark, and the breeze is up, when the time is right. When the horn don't blow, I'ma let you know When the story fails, I'ma be the tale 포대 여기다 걸려 온거 이거 이거 아아아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돼요 맛있어요? <웃음> <목소리도> 이거 특수 부유라면서 먹혔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화도 전까지 이선 네. 넘어섰다 이런 거는 이제 아이고, 남는 거는 이다 이렇게 해야 게어이 가방이 내 편이지. 이러고 있어? 탈수 있나? 가거다시게 탔어 어? 다 왔어 드디어 인천으로 간다 <웃음> 재밌었어? 네 힘들지만 비조보고못가다 그러게 아쉽다 드디어 인천항에 도착. 현아야, 이제 집에 네. 가는데 우리 벌써 헤어져야 돼. 아쉽네. 현아의 덕적도 유튜브 이제 수상공 마감을 합니다. 막차 타세요. 싫어요. <웃음>